스맥은 삼성중공업 공작기계 사업부를 모태로 설립된 기업이고,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로봇 기업 투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부각되었습니다. 트윈도 로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3%입니다. 트윈은 AI 딥러닝을 이용한 로봇 기업으로 삼성과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들에게 모두 납품을 하고 있어서 국내 대기업이 주목하는 AI 로봇 기업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3익 THK 역시 로봇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어제 있었던 뉴스가 재부각되었네요. 이 뉴스로 어제는 16% 상승 나왔고 오늘 고가는 4.8%입니다. 3익 THK는 삼성과 공동으로 로봇 개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와 함께 육축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을 완료했고 의료용 로봇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의 생산라인의 주요 로봇 사업 파트너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네요. 퍼스텍도 로봇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삼성전자의 인수 기대감 소식이네요. 오늘 고가 9%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첫 번째 M&A가 유력한 분야는 로봇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연내 EX-1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작년 초에 삼성전자의 인수 기대감이 컸을 때 제일 먼저 지목된 분야도 로봇이었고 당시 코스피 상장사 퍼스텍을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로봇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3.3%네요. 신성 델타테크는 3월 13일에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인 모빈과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생산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기존 뉴스가 오늘 재부각되었고 신성 델타테크는 미래 먹거리 확보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로봇 사업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DY도 로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 7%입니다. DY는 반려 로봇 기업 서큘레스에 지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기업들의 로봇 기업 투자 이슈로 로봇 관련주들 찌라시도 많이 올라왔고 정규장 하루종일 강세였습니다. 로봇 관련주 뉴로메카와 SPC스템스가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 그 외로 SBB테크, 라운텍 탑스왜 크게 상승했고 상세 내용들도 참고하세요. 오늘 상한가 종목인 유로메카 추천주였고 추천 후 크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박스 이탈했지만 추세하단 지켜주면서 반등 나왔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추천주 SBB테크도 추세하단 반등이네요. s b b 테크, 뉴로메카 유사 타점으로 같이 추천했던 종목이고 두 종목 모두 큰 상승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 라온텍 로봇 관련주이고 3월 10일 종가 5 8 6 2 돌파 기준이었고 6000쯤에서 정고 돌파 매수 사인 나갔고 정고 돌파 흐름으로 20% 상승 나왔습니다. 정고 돌파 흐름 복습하세요. 다음 소니드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2%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소니드가 국내 최초로 폐배터리를 해체해서 최대 100%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회수하는 친환경 리사이클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낸다고 하네요 소니드는 리사이클리코와 협업을 지속해서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지니틱스입니다 지니틱스는 웨어러블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0%네요.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사업화를 추진하겠다는 뉴스가 있었고, 이 관련으로 부각되면서 16일에는 10% 상승 나왔었네요. 지니틱스는 전세계 웨어러블 터치 IC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 전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탑5 제품 중 3개 제품에 지니틱스 IC가 들어갈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ICH는 웨어러블 등에 쓰이는 소재를 개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7.3%입니다. 필름형 방막 안테나 MFA는 ICH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친환경 상온프레스 공정을 적용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당시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정보통신과 성우전자입니다. 애플페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한국정보통신은 고가 5.4%, 성우전자는 고가 5.5%네요.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다음주 중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입니다. 21일부터 한국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출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애플페이 정리 영상 올려드렸었고 해당 영상 보시고 정리해 참고하세요. 영상 일부 내용 가져와서 다시 볼게요. 한국정보통신은 카드결제단말기 위탁관리업체로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2월 내내 애플페이 도입 소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우전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 중이고 성우전자는 최근 2월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큰 상승 나왔습니다. 애플페이에 e m v 결제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우전자가 e m v 금융 ic 솔루션 등 스마트카드 토탈 솔루션 개발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20일과 21일 연달아 큰 상승 보여주었네요 다음 성도 ENG 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 입니다 삼성전자는 화학 물질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브 팹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ACQC와 드럼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삼성전자 서브팹 유틸리티 설비 공급을 맡아왔던 한양 ENG, 성도 ENG 계열사, STI 등 공급하는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가온 칩스도 반도체 관련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5%네요. 삼성전자가 중소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 전문의 시제품, 멀티프로젝트 웨이퍼 제작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10년간 5천억 규모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가온칩스가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팸리스 고객사 87%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APS홀딩스도 반도체 관련으로 증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0%네요 삼성디스플레이가 APS홀딩스와 FMM개발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그리고 k 칩스법 통과,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소식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BHI는 공급 계약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 7%네요. BHI는 포모사와 2,322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LG 헬로비전은 LG 챗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자이언트 스텝 고가 7%, LG 헬로비전 고가 2%입니다. LG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LG그룹 내 AI 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계속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사업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는 초거대 AI는 LG그룹 AI 연구원과 대응하고 챗봇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챗봇이랑 차별화된 전문가 인공지능을 7월쯤에 선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월 일정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 콘텐츠 부문의 시각효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고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유일하게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 관련으로 자체 개발한 특허 5종을 등록 완료하는 등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파나지는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7.5%입니다. 파나지는 3월 말 정기주총을 앞두고 갈등 봉합은커녕 분쟁 기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중이라고 합니다. 22년 11월에도 경영권 분쟁 이슈로 21% 상승한 바 있네요. 다음 컴퍼니케이는 우주항공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0.7%입니다. 스타링크는 최근 한국 법인 등록을 완료했고 조만간 한국지사 설립을 마무리하고 영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진출 시기는 2분기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하고 컴퍼니K가 투자한 파두는 글로벌 탑 우주기업에 납품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슈로 우주항공 관련주들 일부 움직임이 있었고 AP 위성이 제일 큰 상승 보여주었네요. 다음 현대공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2%입니다. 내용 볼게요. 산업부는 20일에 미래차전환 특별법 관련 4개 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여야 간큰 이견이 없고 처리지연의 원인이었던 미래차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소감 문제도 해결된 상태라서 심사 당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코콤은 cctv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 4% 입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DI는 LG엔솔 관련 비츠로셀 동일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9%네요. 비츠로셀은 LG에너지 솔루션과 차세대 2차전지용 리튬 배터리 국책과제두건을 진행하여 DI는 LG엔솔 관련 비츠로셀 동일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9%입니다. 비츠로셀은 LG에너지솔루션과 차세대 2차전지용 리튬 배터리 국책과제두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DI도 l g 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네요. 다음 세아메카닉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5%네요. 테슬라가 미국 4680 배터리 파일럿 공장 개보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장비를 들리는등 생산량 확대 움직임도 감지, 테스트 작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과거에 LG 엔솔 테슬라용 4680 세계 최초 양산 소식에 상승했던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오공은 블리자드 관련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네요. 내용 볼게요. 영국 경쟁 시장관리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관한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 9명의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번 인수에 긍정적인 논조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블리자드의 게임 패키지 유통권을 보유한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오팩트입니다. 네오팩트는 스마트 글로벌 재활기기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기존 뉴스 부각이네요. 오늘 고가 9.3%입니다. 과거에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 내파 기반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보급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 글러브는 뇌졸중 환자들이 다양한 재활훈련 게임을 통해서 손가락, 손목, 아래팔 기능 재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재활훈련 기기인데 뇌졸중 환자 상지 기능 회복과 뇌활성화 효과에 입증된 바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가방컴퍼니입니다. 아가방컴퍼니 저출생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7%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저, 세계 최저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 부처가 모두 붙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었고 3월 중순에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계획도 확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출생 관련 종목들입니다. 정리에 참고하세요. 아가방 컴퍼니는 유아 의류 및 유아용품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유아 관련 여러 브랜드를 보유 중이네요. 아가방 컴퍼니 최근 추천해서 수익 나왔던 종목이고 역돌초 타점 복습합시다. 제로투세븐 역시 함께 추천했었고 30% 상승 나왔네요. 역돌초 타점이네요. 복습하세요. 지금까지 3월 17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